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따라서 제대로 된 리더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의원님 대회는 1614만 아시죠? 네 이재명 이 이재명 이재명의개딸들 개 딸은, 개혁의 딸들이란, 이재명이 지은 것입니다. 개 딸들이라. 제가 보기에는 개 딸들은 개빰 얼굴을 가지고 돼지 같은 몸뚱아리를 가진 페미, 메가리아, 워마드의 딸들이 맞습니다. 왜 제가 이재명의 개딸을 개혁의 딸은 아닌 개빵 빠 얼굴을 가지고 돼지같은 몸뚱아래를 가진 페미메갈리아, 워마드의 딸들이라고 한 것인지 궁금하십니까? 그것은 이재명의 개딸들은, 이재명의 개혁의 딸들은 문재인으로부터 물려받은 페미메갈리아, 워마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개혁의 딸들, 개딸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개딸들이 아닌, 페미 메가리아, 워마드, 한마디로, 개빠은, 얼굴을 가지고, 돼지 같은, 몸뚱아리를 가진, 페미 메가리아 워마더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개딸들이 아니죠. 개딸들 개혁의 딸들이 아니죠. 개, 개혁의 딸들이 아닙니다. 개딸들은 개혁의 딸이 아닌 개빠은 얼굴을 가지고 돼지 같은 몸뚱아리를 가진 페미 메갈리아 워마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개 딸을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중국민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개 딸은 개빵 얼굴을 가지고 돼지 같은 몸뚱아리를 가진 페미 메갈리아 워마드의 딸이란 뜻입니다. 개 딸들.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향한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같이 덮어버립시다. 리더가 못하니까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제대로 된 리더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어, 의원님 인권교육을 공교육 과정 속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확산을 막고 어린 시절부터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을 높이겠습니다.